얼마요에1대랑 기름값이랑 이제 그 장비 0고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 1 1 0 0 1 1 0 10개월, 1 0어월 10개월, 10개월, 중년이 들었었을 때, 그럴 때 농작물이 비싸거든요. 그럴 때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웃음> 드디어 양파를 수확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창고에 빨리 넣어놔야지 이제 수확이 끝납니다 양파 수확을 한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거 뭡니까 저거 뒤에 이상한게 들어왔어요 평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역시 수포농부는 작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평탄 작업을 해 놓고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수단그라스 심어서 어. 녹비 작물을 또 심어서 어 땅속에 그대로 다 넣어주면 작물이 안클래 안클 수가 없겠죠 yeah. 이제 내년 농사를 또 준비해서 어, 수화한 자리에 이제, 그, 저희가 경사를 항상 이렇게 잡아 놓지만, 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땐 표시가 안 나는데, 레벨 측정기로 찍어 보면 이 높낮이 차이가 굴곡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살짝. 편탄 작업을 해서 경사를 그대로 쫙 수평으로 맞춰주면, 아무리 많은 집중호우가 내려도, 밭에 물 고이는 곳이 없게끔. 이 많은, 이큰 면적에 몇천 평이 되는 밭에, 어, 중간중간 이렇게 물이 고여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어, 장비대가 몇백만 원 들어가지만 올해처럼 양파 시대 좋을 때는 그 수확량을 한 천만 원 이상은 플러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항상 어, 경사잡고 다 해놓은 자리지만 어,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한 번씩 이렇게 싹다 해줍니다. 남들은 수확하고 나면 쉬는데 이제 <웃음> 수입을 창출해서 돈을 번 만큼 다시 땅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땅을 기름지게 또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야 내년에 또 월등한 수입을 더 많은 수입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빌리는데 얼마예요? 하루 일대랑 기름값이랑 이제 그 장비 실고는 출애라 대금이랑 하면 하루 한 12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농사가 잘될곳안될곳 차이가 수단글라스 파종만 해도 아 물이 고여서 씨가 사가서잘못 크는 곳들 뿌리가 물에 잠겨 버리면 수단글라스도 성장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사가 수평을 잡아놓고 심어 놓으면 어느 한곳뭐잘못 되는 곳 없이 똑같이 큽니다 벌써 수단글라스가 심었을 때잘 크고 못 크고에 따라서 아. 작물이 저곳은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가 벌써 판단이 되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옥수을 뽑으면 어떡해요? 수단 글라스입니다 수단 글라스 이게 뭐라고요? 수단 글라스 수단 글라스? 네. 아프리카 수단? <웃음> 어? 이거 일부러 심은 거예요? 네, 양파, 마늘 그 수확해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그 파종기로 해서 파종을 해서 키운 거죠 이렇게 수단 글라스를 키운 다음에 어 여기를 트타 가지고 노타리를 쳐서 원래 이게 그 소먹이 용으로 풀을 베서 이렇게 감아서 소먹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를 먹이는 게 아니라 어 땅한테 양보해서 이 섬유질 많은 수단그라스를 땅 속에 다시 다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 살포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 그 대비 효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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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은 다음에, 어 배수가 잘 되게 하려면 밑에 밑바닥도 한 번씩 이렇게 찍어서 공기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이 잘 내려가게끔. 그런 다음에, 어 모래랑 찰흙이랑 섞인 저 흙을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죠. 저희 여기 지금 있는 밭들은 사대공사 끝나고 제가 농사 짓는 밭의 90%는 이 작업을 다한 밭들입니다. 여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그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배수가 조금 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또 도와주고 해서 장마 기간이지만 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것 같은데? 돈 벌려면 배팅을 해야죠. 저 하루 부를 건게 얼마예요? 저건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웃음> 예. 몇채 내야 돼, 이 작업을? 어. 비가 와서 못할 때까지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몇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올해 한해 농사 지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을 뭐 다른데 쓰는 게 아니라 다음 내년 농사를 위해서 다시 어느 정도의 돈을 재투자를 하는 거죠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 완벽한 땅을 만들어 놓고 배수가 잘 되고 그다음 어 관정이 박혀져 있고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서 언제든지 물줄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죠. 천이가 싸워서 이기는 동상. 네. 어떤 뭐 가뭄이 오든 어떤 홍수가 와도 어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수확량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오래처럼 진다든지 어 홍수 비가 많이 와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럴 때 농작물이 비싸거든요. 그럴 때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웃음> 기존에 있는 땅이 지금 이렇거든요 어, 찰기가 좀 많은 땅이죠 진흙은 아니지만 어,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비가 들어가면 좀 그 발통에 흙이 묻는 땅 위에 층을 걷어내니까 낙동강 노란 모래가 나오죠 어, 요거는 기존에 있던 흙이구요 네. 약간 조금 찰기가 있고 배수가 조금 덜 되는 흙이죠 네. 요거는 어, 위에 층을 한 7,80cm 걷어내고 나니까 요런 모래가 나옵니다 음. 요거를 섞어주는 작업을 하는거죠 아 지금 작업이? 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비빔밥처럼 찰흙이 들어가니까 수분 유지가 어느 정도 되면서 사이사이로 모래가 섞여 있으니까 이제 배수도 잘 되고 음. 거기에다가 관정이라든지 가까운 곳에 물이 항상 있으면 수분 유지만 잘 시켜주게 되면은 어 어떤 작물을 심어도 다 잘됩니다 기가 막히네 <웃음> 기가 막혀 이런 게 기본기군요 농사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전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퇴비도 많이 넣어야 되고 비료 양도 조금 더 넣어야 되고 그 양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배수가 잘 되는 대신에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 땅을 좀 기름지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어 어떤 작물을 심어도 다잘 되는 땅이 됩니다 Here we go.